주로주로주로티 v 오늘의 게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뭔생긴 정호씨입니다. 샌들이 떨어지며 전자발찌 기능이 추가되었다. 누구신데요? 도로아십니까들은 이야기가 안될 것 같으면 부모님이 혹시 아프지 않냐 혹은 내가 아프지 않냐 이러면서 다 하는 것처럼 누구나 아플 때가 있는데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게 정호씨는 화가 나서 우선은 들어오라 했습니다. 에, 혈액형은 A형이고요. 에, 최근에 수술한 적 없답니다. 네, 형님. 아니, 문을 왜향 보세요? 예? 아, 야, 아,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앉아 계신데. 아니, 아니, 문을 왜 갑자기 혈액형하고 물으셔가지고. 아, 그, 신경 쓰지 그럴 일 아니세요. 그 앉아 계신데. 네, 형님, 지금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니, 저, 일단 뭐, 다음에 오거나, 뭐,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일단은 아, 제가 배푸신면 아니요. 형님, 콜라, 아, 콜라라도 아, 좀, 아, 콜라라도 아, 좀. 아, 아, 아, 좀.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돈을 쉽게 쉽게 벌어가지고 하려는 나쁜 놈들을 저 뚝배기를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자 그럼 오늘 게스트 어, 소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웃음> 네. 몬생기조씨입니다아 네. 네. 아, 그게 음. 본인의 인사 스타일인가요? 예 네, 아. 저는 이거를 이제 인트로로 씁니다 처음 시작할 아, 때 네. 아. 그거는 못본거 같지? <웃음> 아, 유튜브 시작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유튜브 시작한지는 2년 다 되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전에는 어떤 거 있었죠? 유튜브 전에는 페이스북을 했죠. 페이스북 페이스북은에서 활동은 얼마큼 하셨는데요? 페이스북은 한 5년 했죠. 와, 토로 네. 아, 되셨구나. 거의 5년 그럼 페이스북 이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웃음> 페이스북 이전에는 일반 커뮤니티라면서 봉사글을 이제 올리곤 했었죠. 음. 네. 근데 뚝배기 브레이커가 왜 나오게 된 거예요? 응. 아.. 이거 왜안 모르시나.. 이제.. 했는데.. 많은 <웃음> <웃음> 분들이 물으세요 이제 정호 씨가 왜 뚝배기 브레이커 응, 응, 응, 응. 대체 뚝배기 브레이커 누구지? 댓글도 저도 많이 봤었는데 응, 응.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뚝배기 깬다 이런.. 말이 옛날에 유행을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컨텐츠가 좀 사이다 같은 영상들이 아, 좀 많아요 아이 뭐, 아, 사람 응징하면서 뚝배기를 막 깨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음. 뚝배기 브레이커라는 뭐 별명을 좀 얻게 된것 같습니다 아. 어떤 영상이 이제 확 뜨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뭐, 올린 영상들이 좀 많아가지고 기억하는 게 중고나라 영상들 자기꾼 잡으러 가거나 그런 아. 영상들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제일 처음에 올렸을 때가 정... 정말 예전에 제가 카메라를 한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아 카메라를. 혹시 중고나라 이용을 다 해보셨죠? 아, 해봤어요 네.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많이 해보셨을 네. 거예요 중고 사기도 저... 대부분 당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음.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 지한 1년이 넘었나? 좀 시간이 좀 오래됐었는데 그걸 못 잡고 있었어요 제가 못 잡고 있었는데 번호는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 저장을 중고나라 사기꾼이라고 카메라 사기꾼이라고 명시를 해놨었거든요 아 몇년뒤 어느 한날 중고나라 사기꾼 카톡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고 <웃음> 다짜고짜 처음엔 셀이 욕을 하려고 했죠 아, 환불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네. 뜩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야너 뭐해?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피방 가지 이런 데 가서 피방 어디 갈 건데 이런 식 검색해가지고 아. 제가 이걸 찾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갔는데 그때 페이스북을 제가 좀 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잡으러 간다 이 ㅅ 을는 ㅈ질 거다 그게 이제 갑자기 확뜬 거죠 그 유튜브 이제 영상들 보면 은 극적이잖아요 네. 뭐그 댓글 같은 거 보니까 주작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주작 이건 주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 가는 것들도 있는데 주차 스티커 있잖아요 다 그래요? 붙이는 거막옆에까지 어. 붙이는 거 그래도 주작은 몇 개는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데 개는. 원래는 그런 댓글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봐주셔서 감사해요 익하고 관내는데 저도 성격이 가끔씩 살짝 뚜껑이 열리면 은 하고 싶은 말을다 해야 돼요 어. 그래서 네. 몇 번을 해명해서 그게 뉴스까지 뜬 적도 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상 유튜버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음. 건 조금 있어요 혹시 층간소음 겪어보신 적 있어요? 그쵸, 그쵸. 아 그럼요 그런 그럼 겪어봤죠 이런 것들 사실상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긴 해요 진짜 너무 심하지만 네. 않으면 그리고 너무 심하더라도 그냥 관리소에 전화하거나 근데 이게 심한 ]이면. 거 보면 막 뉴스도 나오고 그러잖아 막 싸워가지고 막 난리난 적도 있긴 한데 보통은 그냥 넘어가죠 그냥 보통. 넘어가는 어, 게 그래. 인상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 제가 유튜버를 하게 되면서 볼은 없는다 싶은 거는 네. 제가 참을 수도 있지만은 일부러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가버리는 것도 아. 아아 층간 소음이 없는데 가가지고 주작을 하는 건 아니고 아 내가 참을 수도 있지만 음 나도 빡치고 잘 된다 네 이거 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해보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겪는 건데 전부 다아 그냥 넘어가시는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작 아니냐 될것 같아 그런 소재들이 많으니까 이게 만약에 주작이 아니라면 왜 이분한테 이런 일들이 <웃음> 왜 일어나는 거왜 이분한테만 이런 일들이 자꾸 해봤습니다. 일어날까 네 지금 무서울죠.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이왕 화난 거이 영상으로 풀면서 좀 이렇게 음. 재밌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네. 가끔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방을 켜요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직접 보여주거든요 한 번은 너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네. 제가 제가 어느 한 날은 싱글만 분이 만취를 해가지고 네. 트럭에다 차를 갖다 박았는데 저랑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피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방송 중이었는데 음. 저도 죽을 뻔하고 일주일에 그런 일들이 한 세네 번 이런 일들이나 그런 건 주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그쵸 아, 그쵸. 그쵸. 이게 오죽했으면요 국가에서 죄를 지내는 무당분이라면 그... 실례라고 신뢰인가 여튼 간에 그런 구설 아, 하시는 네네. 분이 네네. 제 사주를 봤대요 사주를 봤는데 어. 너무 지금 안 좋다 아.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네. 그분이 문화재로 등록되신 분이거든요 와. 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그쵸, 거잖아요 진짜. 근데 유튜버로서 그거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냥 애매하네요 그게 참... 아, 이거를 그 네이버에 유종호 사주 쳐보잖아요 그 유명한 사주 블로거들이 세본이서 그거를 쓰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왜 살아 있는지 모르겠다 <웃음> 죽은 사람 사주를 내가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 이런 식으로 온영도로. 아, 그 야. 그래 너무 악수들이 자꾸 겹치고 이러니까 악수의 기운을 가지고 준호택시에 출연하셨는데 제가 악수가 끼지 않겠죠? 제가 그걸 남한테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대신에 자, 저랑 있으면 은 그게 있어요 자, 아니, 아, 아니 애를 그... 가져 애를 무조건 애를 가져요 거의 응? 애를 가지다고요제 친구들 어. 중에도 시험관 하기 그런 것몇 네. 년째인지 실패했는데 저 가서 딸 낳고 저랑 만나신 열몇 명이 지금 다딸 가졌어요 진짜? 아니 그러면 지금을 바꾸죠 저를 보고 인간 돌을하러받게래요 딸만 딸, 딸, 딸. 딸. 딸 코를 <웃음> 여, 구독해주시는 분에 한해가지고 <웃음> 제가 추초을 통해서 유정호 씨저 코를 만지게 해줄수있는 이게 진짜라면 그 일을 바꿔야 됩니다 직업을 아니 근데 너무 그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네요 사실 그 아이가 생긴 게 물론 축복이지만 원치 않았는데 어, 어, 정호 씨를 만나서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준비 안된 상태에서 원치 않았는데 생기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 아, 아, 아, 아니, 아 그래서 그 12분 중에서 그 뭐지 시험관 준비하신 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애 가지고 난 이에 식을 하, 하거나 이번에 그 클라인 씨도 식을 이제 올리는데 애가 두명이에요 아. 갑자기 궁금한 거 거의 다 딸이었어요? 아니면 전부 다딸이에요 거의 다 전부다? 12명이 대박인데? 전부 다 딸이에요 <웃음> 이거 신기하다 우연의 <이런> 일치일 <웃음> 수도 있지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저 때문에 그딸 가지신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링크로 아 제할 거거든요 인증 갑시다 인증 네저대세에다가 대구에 사는 누구누구 서울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웃음> 뭐 이런 식으로 <웃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구독자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유튜브 수익이 안 크지 않을.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죠. 드는데 사실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또나 나가는 금액도 클것같대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면은 유튜브 관문이 있어요 관문이 뭐냐면 유튜브 자기 수익 밝히는 거예요 구독자 몇 만에 그렇죠, 유튜브 그렇죠. 수익 수익은 누구나 얼마고 얼마 이런 식으로 되면은 주변에서 팍팍 이슈가 되잖아요 한 번도 안 밝혔어요 아 ]까지. 아직까지? 한 번도. <웃음> 그러면 저랑 소리가 가장 좋아하는 최초 공개? 제가 <웃음> 오늘 요, 타면서 이 정도의 진짜 재밌는 채널이면은 막부려 아, 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오. 들거든요 소리 빨리 박으시죠 <웃음> 그래서 어, 유튜브 수익을 말로만 아니라 제가 정확히 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정말로? 네,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저 구독자 96만이잖아요 한 네. 달에 최소 얼마 벌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채널이 네. 그래도 한몇천 단위는 네.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도 가지만, 90만인데 유종도는그정도 네, 그 되지 않을까? 최소 네. 얼마 나올까? 그럼 네.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5 0 0 m 터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천? 천 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아, 최소? 네, 네. 여기 보면 한 달간 벌었던 수익이 나오나요? 아네 정확히 잘 나오고 있어요다 추정 수익은 4,498달러입니다 한 470만원 정도 그 정도 한달 기준으로 벌고 있고한 아, 달에? 많이 벌 때는 한 7,800 나옵니다 근데 네? 개인적으로 한 달에 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음. 400만원 아, 왜 아, 400만 원이냐? 봉사에 400? 아니 이게 적은 거예요 저번 달만 8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적은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홀몸 어르신분들이랑 소년소녀 과장분들 웃긴 대학 시절부터 돕던 분들 병원에 혼수 상태로 오래 누워있는 아,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개인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금액적으로, 금액적으로? 네, 지원을? 네네네 네, 네. 아,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적은을 못한다 이건 아니죠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음, 여러분 이거? 기부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못 받는 게아니요 여러분 덕분에 많이 벌고 있는데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남는 돈들은 없을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한이3 0 0 남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오로지 제 낚시 비용과 저희 애기 장난감 음. 생활비로 나갑니다 네, 네.